아, 우리들에게 어, 대표적인 효녀 어, 어, 가수로 잘 알려져 있는 가수 유태와 네, 아, 미스트로2에 예, 출전을 해서 네. 맨 처음 예. 어, 어, 그녀가 어머니에 대해서 언급을 했을 때우는 예, 모두가 눈시울을 불켰던 그 없어. 기억이 어, 생생합니다. 아, 우리들의 없어. 트로트에서 아, 어, 이 레전드 남진은 네.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에는 이 노래를 정말 자주 불렀는데 아, 아, 돌아가시고 난 후에는 어, 어머니 생각에 목이 매일까 걱정이 돼서 그더 어, 솔직히 자신이 없어서 잘 부르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. 평소 어머니에 되겠어요? 대한 그 생각을, 어, 그대로 담아서 부른다면, <목소리> 이미 어, 가슴 속에 지니고 있는 그 감성이 잘 살아날 거라고 응원을 해 주었습니다. 자 그럼 어, 남진레전드가 응원한 어, 가수 윤태화의 그 어머니라는 노래를 같이 한번 감상해 보시겠습니다. 어, 원곡자가 물론 어, 남진레전드죠. 자, 자 그럼 감상해보시겠습니다 보 <웃음> <웃음> <웃음> 찬주름이 굵어지신 오, 어머니 오, 백날을 하루같이 이런 감정이 그냥 자체 몸에 배어있는 것같아 그러니까. 갑자기 돼 있어. 어머, 감정이. 어, 어머니 어젯밤 물속에 세월이 흘렀건만 웃음을 모르시고 검은 머리 휘어지신 어머님 오래오래 사세요 대박, 대박. 어머니의 사랑이 담긴 무대였습니다, 예, 태화 씨의. 우리가 이 노래를 선곡을 잘한 것 같아. 이 목소리 색깔하고 감성하고 참잘 어울리네요. 참잘 잘잘 어울려요. 잘 어울려요. 그러다가 나레이션을 까는데 그 대사가 진정성이 있잖아요. 네. 그 나레이션이 들어간 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. 아이고. 웃음을 모르시고. 검은 머리희어지신 어머님, 오래오래 사세요 편히 한번 모시리다 와. <웃음> <웃음> 야. 예, 그런데다가 예, 그 노래 감정, 가사님 감정이 깊이들리어있 예, 어머님, 말 어머님, 생각 어머님, 도로 네 오늘 정말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진정성 있는 무대였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. 아, 아, 진짜 대박이다. 대박이다.